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비원박수훈프로입니다 네, 제가 저번에 백스윙때 하체사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다운스윙때 하체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저번에 제가 세단계로 알려드렸죠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중심 딱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자 다운스윙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중심이 딱 됐죠 그러면 반대예요 이제는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확 돌려버리면 오른쪽 고관절이 어떻게 됐을까요? 앞으로 튀어나가죠.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얘를 오른쪽 고관절 뒤로 그 다음에 왼쪽 고관절 뒤로인데 오른쪽 고관절 했을 때 왼쪽 고관절 뒤로 했을 때얘 튀어나가면 오른쪽 고관절 접을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오른쪽 고관절 왼쪽 고관절 그 다음에 중심 중앙 딱 중심을 중앙으로 했을 때 다리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. 중심을 앞쪽으로 밀어 줘야 돼요. 자, 채로 보여드릴게요. 자, 백스윙을 다 했어요. 백스윙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다 돌리면서 힘이 이렇게 채보다 나갈 거예요. 힘이 채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건데 그게 아니고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고관절, 왼쪽 고관절, 채쪽으로가 줘야 돼요. 여기서 확 돌려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오른쪽 고관절, 왼쪽 고관절, 채쪽으로 그래야지 다이렉트로 땅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 고관절, 왼쪽 고관절 땅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고관절 왼쪽 고관절 하면서 상체 발바닥이 상체를 앞으로 미는데 상체는 넘어지기 싫어서 등을 뒤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등이 일어나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리까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등 이런 느낌인데 다리까지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리는 다리로 내려가는 요소를 만들고 다리로 오른쪽 왼쪽 중심 다리로 내려가는 요소를 만들고 등은 항상 위로 근데 대부분 골프를 치실 때 내려가는 요소를 어깨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어깨 떨어뜨리면서 내려가는 요소를 어깨로 만들기 때문에 다리 자체를 구부려야 되는 중요성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. 그래서 대부분 다리는 펴져 있는데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치죠. 그게 아니고 내려가는 요소는 어깨가 아닌 다리로 만들어주고 돌리는 요소는 다리가 아닌 어깨로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얘가 백스윙 때 오른쪽 왼쪽, 요런 식으로. 내려가는 느낌이, 그러면 뒷벅지에 딱 힘이 들어갈 거예요. 딱 해서, 치고 나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, 폭발적인 거기 때문에, 탕! 치고, 내가 약간 피해주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래서, 탕! 치고, 피해주면서, 뒤로 가는 느낌. 그전 영상에서 제가 등받이 쪽으로 가는 힘이라고 했죠. 그래서, 오른쪽, 왼쪽, 중심, 뒤로. 요런 식으로 해서, 밸런스를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제가 어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